갈까면 여기 발락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생각 중인게 돈이 만약에 내 팀이 천억이다 하면은 팀을 첼시로 가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첼시를 가게 되면은 일단 중앙에 누가 나오냐면은 굴리트 발락 그 다음에 왼쪽에 아 여기 굴리트 발락 덕배를 데려올 수 있어 덕배에다가 수비로다가 그게 누구냐 수비에다가 아 리디거 데려오고 그 다음에 걔또 누구냐 하여튼 여기에다 그리고 에드와르 맨디 맨디 딱 넣으니까 진짜 질이더라고 풀리발리도 좋지 음. 실바 실바는 근데 비파에선 별로야 그러니까 좋은 애들 다 데려올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 만약에 첼시로 가잖아 한 번만 짜드릴게요 나 이거 내 생각 중인 거 그냥 첼시로 하나만 갈게요 부담가치가 1조 5천 이었으니까 이거 한다고 치면 1조 3천 정도로 팀팀갈좀 한다 치면은 첼시 어딨냐 여기 다 첼시 와 드디어 자네 첼시 스트라이커가 봐봐 세오첸코 있잖아 세오첸코만 가도 돼 스트라이커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머지 다른 앤들 필요 없어 진짜 세오첸코만 가도 돼 여기다 스쿼드 메이커 세우첸코 거짓말치고 여기에서 세우첸코 이거 오카 일단 가죠 776억 딱 가지고 그리고 더 브라이너 케빈 더 브라이너 이런 애들 한 오카 좀 봐가지고 c m 으로 봐가지고 cm에 발락 아까 발락 아이콘이 있었으니까 이거 이거 일단은 뭐야 영으로 잡아두고 있었으니까 여기에다가 여기다 굴리트 굴리트 솔직히 EBS 쓸수 있으면 EBS로 가고 그리고 아까 누구누구 있었냐 살라나 뭐 이런 애들 있는데 아자르나 살라 급여 때문에 솔직히 좀 그렇긴 해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저번에 봤었을때 이렇게 쓰더라고 크레스포 크레스포 아이콘 오카까지 해서 이렇게 투톱으로 사용하더라고 저번에 사람들 보니까 투톱으로 가고 더블 라이너 살짝 c 느낌으로 봐주고 그 다음에 수미 수미 한명 누구로 갈까? 아 수미 한명 누구 있더라? 엘시앙이 있어? 아, 엘시앙 있네. 엘시앙 어 엘시앙 있네. 엘시앙 MC만 가도돼 엘시앙 오카 사가지고. 엘시앙 오카의 센터백 리디거. 리디거 일단 무조건 박아 버리고. 그게 되냐? 오케이. 리디거에다가 누구 있지? 야 센터백 되게 좋은 애또 온다 있지 않았나? 아, 쿨리 발리 오케이, 쿨리 발리, 쿨리 발리다. 에한남 보자. 애키 어떻게 되냐? 187에다가 속력 이 정도 밖에 안 나와. 아, 속력이 좀 아쉽긴 한데, 야, 일단 이렇게 받는다 치고. 벌써 일단 5,500원이잖아 여기서 급여 크리스텐템 df는 급여 적어도 12짜리 이런 애들 좀 봐가지고 이거 뭐만 나온다 진짜 거짓말 안치고 벤치를아 뭐야 크리스탄 님이 나벤치를 써주겠다 벤치를 급여 9자리 이거 팔칸 써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까 누구? 야 투모리가 있어? 오 쉣! 토모리가 있으면 토모리 써야지 토모리 이렇게 가면은 자 급여가 너무 높다 공격으로 가야되니까 블리트가 EBS말고 살짝 FE 느낌으로가지고 가도 되겠다. 2회수로 가야겠다. 그게 1차이면 상관이 없다. 제임스? 토머리나 괜찮던데? 아 리스 제임스라고 적어야겠다. 리스 제임스? 급여 때문에 안되고 이거는 그냥 얘를 보는거니까 19,19쪽으로 가서 팔파만 보고 아 급여 너무 높은데 이러면 맨디는 년에들 아무도 못하잖아 그러면은 아 근데 솔직히 저 제임스 갈 바에 차라리 그냥 투머리 강경하자 저 급여에는 차라리 그냥 투머리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에드워드 맨디 맨디정도를 해가지고 에드워랑 맨디 어디있냐 아, 아 맨디 이정도 써줘야되는데 야 이래도 근데 6천억이야 이래도 6천억이야 아 근데 이거는 좀아 봐봐 딱이 정도 봐봐 이렇게 하면 딱 맞잖아 5천억으로 치면 이제 이런 팀 만들 수 있어 맨디냐 쿠신이냐 차이가 있긴 한데 근데 맨아 뭐야 쿠신 같은 경우는 급여가 너무 높아 애초에 첼시 투톱 이 정도가 지금은 이제 바스 최고야 진짜로. 여기에다가 덕배 지은 cm로 딱 있어 주고 아 발락이랑 라발 이렇게 해주고 ac랑 딱 얼마나 공격적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덕배가 크로스만 잘 때려줘도 크레스포랑 세오체프 아무 나와될수 있고 나가 봤을때 이게 최고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시앙이랑 구리랑 이렇게 있고 토모리 저 지금 윙백을 쓰고 있는데 좋아요 음, 괜찮아요 이거 봐봐 여기서 위디거 너무 비싸다 싶으면 위디거 살짝 빼가지고 위디어 어떤거 있었냐 이걸로 가고 그 다음에 토모리 15짜리 요거 있거든 이걸로 딱 가가지고 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7회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토머리 딱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리디거 이렇게 풀리발리 딱 해주면서 키도 이쪽 친구들 다 괜찮으니까 아 쟤는 178이네 발락 이렇게 있고 <웃음> 아니 봐봐 이게 팀이 5 0억 아, 그럼 만약에 발락이 오카라타 치고 오카라타 쳐도, 아8 0억인데딱 지금 이 팀이 형이 봤었을 때 최고야, 지금. 봐봐, 통어리 키에다가 속력, 속력 진짜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보여드릴게 팔카에다가 적응도 뭐야? 속력 이 정도가 나와. 속력 이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수비도 생각해보면 팀플은한이 정도. 이 정도 나온다 치면 이 정도 나와 아이 크로스는 거의 안 때린다고 보고. 크로스는 거의 안 때린다고 어제세 셉첸이랑 이렇게 크래스포 있으니까 야 형이 이렇게 써보니까 크로스 굳이 안 들어 도 되더라 굳이 안 가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더라, 진짜. 근데 어차피 지우님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단 짜봤는데 진짜 토머리 말고 그러면 다른 애 누구 얘기해봐. 리스 제임스를 간다고? 팀평해드릴게 닉네임 알려주세요. 야, 봐봐. 리스 제임스천 정말 감사하고 보실께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친구만의 팔카를 가. 이 친구 뭐 어떤 데 보자. 중고슈팀 뭐, 크로스나 끝났네. 아니, 니네가 원하는 게 뭔지 보자. 위에서 급여를 내라고? 위에서 뭐, 어떤 거? 추천만 드려요. 아니, 한번 봅시다. 어,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자. 어, 조츠님 오랜만이네요, 진짜. 음. 시오님도 오랜만이네. 아니, 그니까, 러 형이 봤었을 때 저기 최선이라니까? 팀이 2,935억이에요? 아 좋네. 얼굴 왜 이렇게 탔어요? 저 이번에 바닷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좀 많이 탔어요. 에이프 음. 은바페에다가 무슨 팀이야? 프랑스 팀. 나쁘지 않은데? 태오에다가 야, 보이 파이프백. DJ 시우님, 추천 정말, 아이, 팀평, 그 알려주실래요, 시우님? 추천 정말 감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추 감사드려요. 팀평 더 닝닝 좀알려주실래 시우님? 근데 시우님도 b j 이삼주차부장님 추천 정말 감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은바페에다 벤지마 운니잘 짰는데? 근데 벤예드르가 여기.. 보자.. 하두츠 미줄님 추천 정말 감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아 근데 송녀 붙였다 은바네 <웃음> 아. 그래 이정도 공격되면은 인정이지 와야 티모 베르너에다가 후멜스 야 천억 드락스러랑 죄다 얘네가 위로가있네 야 발락에다가 야 근데 이거 다 팔카인건 좀 간지난다 야 네. 음. 팀다팔카에다가팀모베르나 진짜, 진짜 빠르잖아 팀모베르나 조금만 더 올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드락슬라에다가 음. 아, 이 정도면 팀다 괜찮은데 근데 첼시 여러분들 이 정도에 진짜 이 정도로 첼시 좋은 팀 이게 진짜 거의 최선이야 이 정도가 리스 제임스냐 아니면 아까 토모리냐그 싸움이 있었는데 이거랑 벤치를 해서 리스 제임스 차리 낮춰버리고 봐봐 애 라이브로 낮춰버리고 맨디를 맨디 20유로 가면 진짜 미쳤다니깐요 아 진짜 급여 급여 1아 급여 1어 이거 이렇게 딱 해주고 이렇게도 진짜 미쳤다니까 양윙백이좀 아쉽긴 한데 아니야, 쿠르토아보다 형이 맨디를 만나봐서 알아. 맨디에 진짜 답이 없어요. 진심으로. 진짜로 맨디가 답이 없어. 옷창여 한번 봅시다. 저거보다 좋을지 봅시다. 응. 굴리트랑 얘네들을 갖다가 LDM, LDM으로? 토머리를 높이고, 리디고. 그래, 차라리 토머리를 높여도 돼. 이정도도 괜찮아 토머리 높이고 리스 제임스랑 바나볼트 쓰고 티보 크루토라 니다야 이것도 나쁘진 않네 셉츠 이렇게 쓰고 야. 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얘네들을 낮추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간다 아, 새로운 발상인데 야, 이것도 괜찮네 에토가 에토가 잠시만 별풍선 감사해요 에토도 생각보다 괜찮네 근데 키가 나랑 안맞았어 우리팀으로 쓴다면 나는 에토는 안쓸것 같아 근데 괜찮네 이렇게도 짤수 있긴하네 괜찮네 오케이, okay, 인정. 어, 이팀 인정. 음. 그럼 이걸 MC로, MC로 낮춘다기 보다, 이거 그냥 EBS로 쓰고. 콘드맨 정도 쓰면 좋지. 야, 그러면 잠깐만, 쿨리발이 쓸 바에 차리, 토머리 쓰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나 토머리에서. 토모리에서 저것 좀 생각이 바뀌네 토모리 이렇게 쓰고 리디거랑 리스 제임스를 차리 리스 제임스를 높여줘가지고 넉넉았다 아.. 급여가 가 살짝 아쉽네 한이 정도만 딱 해주고 그여 일. 야쿨리발리를 굳이 안 써도 돼아이 정도 좀 완전히 놓여줘 그럼 딱 이제 9천억이잖아 딱 이렇게 써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근데 쎄. 이 정도가 9천억이니까 맨디이 정도면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봐봐 이 정도가 팔카에다가 저금도 5 올려주고 이거 3 올려주면은 다이빙이랑 지키기엔 미쳤어 근데 여기에다가 특징도 있어 그 특성은 어딨냐 야, 특성 요은 어떻게 보이냐 봐봐 여기 능편에다 침착한 1대1 수비에다 적극적 크로스 수비 나 이것 때문에 에드하루 맨디한테 가야 했어 이것 때문에 내가 첼시로 갈까 고민을 했었어 진짜로 와나 저것 때문에 나 진짜 첼시 고민하기에는 처음이었다 진짜 음. 아니야 능펀 좋아 나 저것때문에 다 막혀가지고 나 진짜 멘탈 나갔었어 공격이 어, 말이 안돼 그리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크레스포 여기 있고 세첸 거기에다 덕배 크로스 겁나 좋고 발락이랑 굴리츠가 딱 버텨주면서 애시앙 수비 리디고 토머리 벤치를이란 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속력 비교를 한다면은 어 조금 아쉽긴 할텐데 어차지 맨디가 있으니까. 딱요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어때,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좀더 바꿀 거 있다 싶은 거 있나? 아니, 솔직히 리스 제임스 바꿔달래 가지고 아까 토머리 바꿔달래서 리스 제임스로 바꿔줬어. 근데 토머리를 여기다 쓴다. 나쁘지 않고, 리디거 어차피 써야 되고. 아 근데 난 솔직히 맨디는 여기에다가 납두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내가 지금 품머리윈벨를 쓰고 있는데 겁나 좋아 진짜 이거 써보고 얘기해 진짜 겁나게 좋아 블리트 중미 갈거면 죽은걸 알아? 아 근데 어차피 있으니까 이거 누군보다 차라리 MC로 가자 MC로 가고 FA로 올려주고 근데 아까 전에 지훈님 발락이 아이콘이 있었어 근데 굳이 아이콘을 안 가도 캡으로 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해 캡이냐 EBS나 이런 걸로 이런 걸로 가게 되면 이제 좀 리스 제임스를 살짝 올려줄 수 있지 이거 너무 높다 아 풀백 자 보자 크르토아를 를 팔까라 가지고 벤치를 갖다가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가진다고? 이렇게 하면 ZD 다 먹힐 것 같은데 진짜 걱정 하시고 이렇게 되면 ZD 진짜 많이 먹힐 텐데. 프루투와 생각보다 요즘 들서 라이브가 진짜 많이 못 나가지고 아까 전 그냥 차리 맨디를 쓰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아니야 성능이 필요해 너가 야 조심아 너가 골퍼를 안 써봐서 그래 피파 그 계속 하면 싫어해 봐 너가 이거를 안 써봐서 그래, 진짜로. 크루토와 이거, 이거 쓰는 거랑 맨디 쓰는 거랑 진짜 차원이 달라. 맨디를. 진짜 에드와르 맨디, 21, 21 아니잖아. 이게 아니야. 이거 진짜 16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진짜 천지 차이야. 진심으로. 물론 윈백 애들도 높이면 좋겠지만은. 근데 진짜 쓰는 거랑 안 쓰는 거에 차이가 너무 커. 생각보다 많이 했네요. 오늘, 오늘 저한 진짜 12시 이때쯤에 방송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했네요. 와우, 우와, 우와. 이래서 고급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 <웃음> 야, 방금 나안 들어갈 줄 아는데, 저기 들어가? 아 터머리 봐봐 아까 전에 나보고 터머리 막 쓰지 마라 이런 사람 다 나와 진짜 야, 아 이래서 터머리 쓴다니까.